자말씀드린 순간 자기장은 이쪽으로 잡히고 자 내려가면 은 지금 밤클랜이 있는데 먼저 밀베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 역시 적폐 어, 적패카츠와 화면 잡자마자 적패클랜이 바로 잡혔습니다 제가 노린 건 아니고 자 밀베 자기장 보고 역시 바로 빠른 판단 어, 하는 거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이... 계속 순위를 1등만 달리고 있는 이 클랜의 모습을 어, 이 팀을 누가 또 저지할지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자헝거리 1팀 잠시대... 잠시대가... 잠시대기... <웃음> 자 프레저님 자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에도 이퀄리티 클랜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서로 가는 길에 만날 텐데, 굳이 싸울 필요는 없겠죠.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다리로 많이 모이시네요. 자, 과미 그 팀도 이동하고 있고. 자, 봤어요? 어, 여기, 라이딩 샷에! 자 이렇게 교전이 오자 술탄 좋았습니다 자 뒤쪽에 지원하고 있는 자 리얼클랜 자 여기서 라이딩 차지 좋았는데 자 쉽지 않게 됐습니다 자 GMO님이 저쪽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라인을 잘 잡아서... 지원을 했어요 자 어!이거 이거를... 자 주고 갑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죠? 자... 어, 괌님이 아깝게 자 누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출혈이 남는 플레이였죠? 자 이렇게 되면 GMO님만 남게 돼요 자...안타깝게 괌... 아미 팀. <웃음> 자 혼자 스스리 <웃음> 주혜문이 혼자 네, 혼자 스스리 여기 남 남겨진 사람 저 앞에 차가 있네요. 차저 저거 가 가셔야겠죠? 자 주혜문님이 한번 살아 남는지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쪽 주엘도 아빠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 이거 카메라 잡자마자 뒤집어지는 아빠 좋습니다. 과밀, 과밀클레 오늘 지금 싸움이 많아요, 시작부터. 올라가는데, 반대편에 있죠? 이쪽? 자, 이쪽에 지금 <웃음> 콘세어님은 여기서. 좀 뭐하고 있어요? 아, 콘세어 좋습니다. 자, 판단 좋아요. 자, 헝그리 삼팀 자, 우기야나. 자, 잡으면 대박인데요. 아, 우기야나 한 발. 아 좋습니다 뭔가 멋진 모습 보여줄줄 알았는데 어, 기대에 역시 부응하는우기하나자 <웃음> 그러나 저 라인에는 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셔, 보셔야 되는데요 저 배를 어배 <웃음> 배를 어, 배 봤으면 다행히 봤습니다 쌉시 못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조금 멀어요 근데 자200 정도 되는데 자, 아, 없죠 자 견제할 아무도 없는데요 자, 마지막 순간 싸웁니다. 자, 킹철진. 자, 캡틴원, 술탄! 와, 술탄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캡틴원, 어이구. 어 캡틴 온어 캡틴 온 좋았는데요 자캥철진또 어느새 올라와서 백업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핫플레이스죠 자이 자리 핫플레이스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5각 3각 360도가 자 맞출 수 있나요 자 우리도 리얼 3팀을 또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퀄리티 자 이퀄리티가 자리는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퀄리티 3팀 지금 자리 자 헤드 헤드 따였죠 자슬슬 아파요 자 <웃음> 지금 <웃음> 자 GMO 자 GMO 살았어요 아 GMO 좋습니다 너무 멀어요 근데 자 구상 충분한 구상, 구상 8개 자 GMO 자 GMO 살아서 가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긴 치열합니다 지금 광클랜 자 광클랜과 이퀄리티 치열해요 자 M4 여기서 맞춤 레전드인데요 자,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쉽지않습니다 자, 지엘 자, 들어오는 이퀄리티팀 마무리하는 지엘이고요 자, 수류탄 제대로 떠졌는데요! 와우! 수류탄! 자, 이퀄리티! 파투님 수류탄! 와, 수류탄 레전드입니다 위쪽이 치열해요 지금 서로 지옥대전 자 하자 자 하자님이 이렇게 마무리됐고 자 화투님 지원하러 갑니다 자 화투! 가나요? 자 가지는 못하고 자 지금 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배가 없죠 자, 파투 구상도 두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 <웃음> GMO <웃음> 자, GMO 열심히 들어와요 지금 열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GMO 아, 어, GMO 03 좋습니다 자, 우리 교전 장면 보죠 여러분들 자, 이퀄리티 1팀 오 좋아요 자, 1팀의 자존심을 지킨다 자 후님 아직 왼쪽 나무에 있는 것 같은데. 아후. 자 좋은 자리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방금은. 가장 먼저 인해야 되는데 왼쪽에 지금 어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죠 한글이 팀. 자 이퀄리티 동님. 뛰어야됩니다자 쉽지 않은 역시 놓아주진 않아요 키브님 마무리하고 자 좋습니다 쌉 좋아요 쌉 패밀리 자 순식간에 아래서 위로 정리하면서 올라가는 어.. 삽클랜 자 그러나 삽클랜도 들어가는 길은 또 쉽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괌클랜 이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자, 여기도 시원하네요 자, 진리. 아이고, 이코님. 아이고, 진리님 혼자 남았습니다. 자, 현재 좀 보죠 오늘 XII 클랜이 많이 잡히네요 자, 한 발도 못 맞추는 소리 자. 자. 자, 신문 좋아요 야, 이거 이렇게 또 리얼 클랜이 위쪽에서 어, 블루드님이랑 지금 피카츄 자, 적폐분들만 남았습니다 지금 자, 차가 없는 거가 차가 있으시네요 아, 좀 터진 차가 있고 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클랜 자, 지금 이제 남는 순간은 자, 포님은 아까 떠난 것 같아요 오시다가 아, <웃음> 자, 우리 남는 클랜 보죠 지금 GLE팀 어, g l 팀 다섯 남으셨어요 지금 운영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초창에 싸울 필요 없이 자 운영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어, 좋은 오더가 있던 팀이라고 좀 볼게 볼수 있습니다. G e 팀, 자 G e 팀 있고, 자 초장에 일찍 들어온 어, 콘세요, 어, 우기야나 어, 좋은 자리로 벌써 들어왔어요 밀베 안에 위성 어, 기지 쪽으로 들어왔고 어, 어, 어, 어, 어, 지금도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자 위쪽 보죠, 위쪽에 리얼 삼 팀, 자 쿠바나 마이스테로 어, 킹철진 살아 남았습니다. 어, 아마 시크야 좋고 차도 있고 이분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혼자 남은 XII 자 쏘진 않으시는 것 같죠? 자 좋습니다 남은 차차 차 남은 거 하나 있는데 어 저거 저거 들어오시려는 어 좋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구상도 챙기고 좋습니다 자 오른쪽이 GL 자 환희님 자 아빠님 살아남으셨고요 자, 이쪽에 지금 리얼클랜 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 앞에 있는 지금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변수는 지금 왼쪽에 있는 GL클랜이 양각을 잡아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반대 지금 포르리아포르리님이 자, 체크했습니다 양각 반대 들어오는 거 자, 지금 봤는데요 자, 아 무리했죠? 자, 다행입니다 지금 아, 지대가 그래도 야, 괜찮아서 아, 시간을 잘 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 아, 자, 그쵸 자리가 양각은 쉽지 않습니다. 자, 마오. 자, 엑사이클린 잘했는데. 자, 양각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얼클랜을 지금 지엘클랜이 도와준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은 피지컬에 엄청난 활약이 있는 어, 리얼클랜이 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블루드 정리하고 자, 우리 적패카츄. 자, 그러나 오른쪽에 지금 있어요, 아직. 자, 지금, 포로리 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포로리! 아, 포로리! 자, 역시 적패카츄가 또. 자, 적패카츄가 지금 또악어을다 살려갑니다. 언제 오킬했나요, 또 적패? 자, 우리 피카츄가 또, 자, 위쪽도 교전이네요, 지금! 자 뭐죠? 자 진리 자 오늘 XII 클랜 지금 눈예고 볼만 합니다 지금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 잘 들어왔고 아직 마이스테로 남았는데 자 위치 확인했죠? 이사만 한번 보죠 자 슬탄 자잘 던졌는데 조금 우측으로 빗나갔어요 마에스테로 님이 자리는 안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수질을 해야겠죠? 질리 님 마지막 모습 한번 보죠 <웃음> 어이구 자 마에스테로 자 술탄 장인입니다 마에스테로 자 마에스테로가 술탄에 들어갔고 자 천천히 들어와야겠죠? 자 우기 하나 자 가운데 지금 자리가 좋아서 아 주에클랜 자 아이고 또 적패 적폐, 적패 적폐 카츄랑하니가또또 또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옵니다 자 봤죠 한방두 방째는 마치지 못하는 아니 자 적패 카츠 지금 자 화면에 매일 매년 매주 매월 잡히는 적패 카츄입자 아빠님이 이렇게 어 마이스토레가 또자 아빠님이 들어오는 아까 한발 맞춘거를 마이스토레님이 맞춘거 같아요자자자 이쪽에서 또한니님이 쏩니다 자 마이스토레 한번 보죠 자 살아가셨으면 좋겠네 요전 이렇게 한번 살아남은 분들 너무 응원합니다 저 하니님도 응원하고 자 지금 마이스테로 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나마 연막이 조금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술탄~~~~~ 연막이~~ 6,7초 남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 자 허니님이 또이 사이에 아빠님을 살렸습니다 자 GL 아직 남아..괜찮아요 자왼 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위쪽에 있는 리얼클랜 자 나무가 좀 있어서 조금 안보이는데 자 괜찮습니다 자어자 적백하추 여기서부터는또 쉽지 않죠 이제 자, 자기장 쉽지 않아요 자, 말씀 드는 순간 주의 클랜! 자, 아빠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아빠! 자. <웃음> 자, 위에서 하느님이 <웃음> 자, 아빠님을 마무리하는 자,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어, 왜 지금 어, 지... 어 뭐, 그쵸? 어, 말을 못하네요 제가 헝그리삼팀! 자 술탄! 어우 술탄 음. 자 우기 하나 자 한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이 자 눈눈 판단은 좋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 즉피카츄가 자 그래도 사, 사, 선님들도 위치가 좋아요 다음 자기장 아니 술탄을 명성에 걸맞지 않은 술탄 <웃음> 귀엽습니다 피카츄 들어가나요? 일탄 들어가네요 자, 어, 이거 이렇게 2치가또 아, 너무 잘 쏴요, 총을 자, 적백 가추가 자, 아,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이 지금 양아치입니까? 너무 잘해요! 이두 분! 6킬, 7킬입니다, 둘이. 미쳤어요, 미쳤어. 자, 우리 eh님 응원해봅니다, eh. 힘내라, eh! 적패를 분리쳐줘요, 적패를. 자, 자리 eh님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구상은 없고, 툭배 깨졌는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힘내, 힘내보세요, 힘내보세요. 응원합니다. 자, 할수 있습니다. 자아~~ 자할수 있어요!! 아... 교묘하게 숨는 피카 교묘하게 숨는 피카츄 어 자, E h 자 좋아요 자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숨막히는 순간 하느님은 왼쪽에 있고 1대1에요 자, e h 님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구상은 있고 하니님은 구상은 있고 자, 가운데로 가고 있는 하이 작업하고 있고 자, e h 님은 지금 미리 벌서부터 지금 드링크 먹고 있어요. 자, 나올 때쏠수 있겠죠? 연막이 조금 더, 자, 앞쪽까지 작업합니다. 둠, 하니, 총 쏴볼만 한데, 쏭쏘진 소진 않으시네요. 자, 수류탄. 스루탄. 자, 수류탄이 변수예요. 이렇게 되면. 자, 연막, 연마... 아, 아니요. 한강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하니! 자, 아이고! <웃음> <웃음> 와, 이치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했습니다 와 이거는